자, 블랙핑크 멤버분들과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한데, 우리 팬분들도 정말 당연히 즐겁겠죠? 이 순간, Show You Like That,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요, 더 특별한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물론 너무 감동적인, 이렇게 흥미로운 영상이었지만, 좀더 찡한 영상들 오, 여러분들의 진해요? 신금을 조금 네. 올려줄 만한 특별한 영상이라서 좀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함께 바로 감상을 아, 또 아, 네. 아, 같이 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주세요 이거예요? 깨졌어 네. 뭔가 깨토 어? 어? 아, 아, 제니, 지수, 로제, 앤 리사 Thank ya yeah, o anit k a n i permit para sa blackpink permit kami yawn para sa blackpink <laughs> magpabilin ako sa blackpink hangtud sa hangtud hmm? magpabilin kami sa blackpink hangtud sa hangtud Hang magpabilin kami kau b a n g blackpink hangtud sa hangtud h a s k a n g a r a n g h a n t u d h a n g t a n g t u a n k t u a n g t u a n g t u d h a g t a n g t u d a n g a n i t u d a n g t a n g t u a n k t u d hangtud h a n g a n h a n a n a n g a n g t u a n g t u a n g t a n g t a n g t a n g t a n g t u a n k t u n g n a t i t i y k a m i kay Blackpink m a n g g a g a m i ng alan ang gawing k u n a n g a w n ano ang g a w i y g n g ano ang g w i n g kung a o ang gawing k u o n g gawing k ano a n a w i n k a n a n a i n g k u n ano a n a i n g kung ano a n a w i n g k u n ano ang a i n g kung a m o ang gawing k u ano ang g a g k u n a n ang a w n g k u n ano a n a g k a n a n a w n ano ang a w i n g k u n a n ang gawing k u n ano a a i n g k u ano ang g i n k u a n g g a w i n u n ano ang g a w i n k u ano ang g i n k u a n a n a w i n g k u n a m a a i n g k u ano ang g i n k u a n ang gawing k u n ano a n a w i n g k a n a n a i n g k u a n a n a n g k u ano a i n k h a n g g a n g s a n ang g a u n a n i w l t a y with that thing forever. Oh, y a n t s Oh, i g a t a i o h I'm t e h i s i a t h o f h i a t e h s f o I'm a t e t h i o h i n t s o f i g a t e o f Oh, i g o t e h s g o a t e s o Oh, i t a e s o g o e o i n a t h i s o h n a k e t h s g o a t s o f Oh, I'm g o t e h a t t s o a t h s g o a t i o h i t s g o s o h o a e s i t e t s o i t e s e t i a a e t a t e h s t 다 막, 막, 뿅봉 들고, 음. 막,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음. <웃음> 제니시도 어땠어요? 아, 뭔가 되게 이 비대면이라는 거에 적응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막상 이렇게 콘서트 영상이랑 음. 팬분들을 직접 음. 보니까, 아, 너무 오랫동안 진짜 음. 못본게확 느껴지고, 음. 되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엄청 그리, 그리워요. 맞아요. 맞아. 이렇게 근데 그리웠던 만큼 다시 보게 됐을 때 응. 얼마나 이렇게 <웃음> 맞아 행복이 됐었는. 너무 응. 기대가 그러니까 콘서트 영상 보니까 어, 그러니까 맞아. 그그 그, 그 장면이 제뭔가확 와닿는 것 같아요. 아, 뭔가 맞아. 진짜 옛날 같아. 그게 그러니까 응. 뭐 옛날이긴 한데 더 <웃음> 어, 옛날 그쵸. 영상을 음. 보는데. 음. 가보진 않았지만 그 장소에 있던 것처럼 저도 괜히 막 닭살 돋더라고. 요 <웃음> 어, 잠깐이었지만 어. 어떠셨어요? 저도 다 똑같은 마음인데 뭔가 음. 그 마지막 그 콘서트 영상 나왔을 때 음. 뭔가 빨리 음. 뭔가 가보고 빨리 싶다 네 만나러 가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팬들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이렇게라도 또 함께하게 또 시청을 또할수 있으니까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필리핀 팬들과 함께해준 블랙핑크 멤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게 글로브가 또 도와줬기 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글로브와 K 커뮤니티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고요 여러분들 더 많은 K 경험을 원하신다면요 K 관련 커뮤니티인 K 커뮤니티 PH를 페이스북, 유튜브, 그리고 바이버에 가입해서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같이 함께 했는데 마지막으로 그 소감 한번 말씀하시면서 끝내볼까요? 뭔가 저희 필리핀에 계신 어, 블링크들한테 선물도 받고 이런 너무너무 멋진 어, 커버 영상 보고 이렇게 마지막으로도 좀 되게 스윗한 메시지를 보고 끝나니까 어, 뭔가 블링크들을 더 빨리 보고 싶은 마음도 큰데요 어,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 너무 즐거웠고 어, 이거 진행해 주신 글로브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제니씨 어, 아까 영상에서 뭔가 이렇게 항상 We'll always stay forever with blackpink 그렇게 얘기해 줬는데 저희도 언제나 잊지 않고 어, 다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음. 어, 조금 우리 힘내서 잘 <웃음> 버텼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 싶어요 지수씨? 어, 네 오늘 이렇게 뭐 글로브에서 자리를 마련해줘서 음. 필리핀에 있는 팬분들하고 같이 소통도 하고 음. 뭔가 이 저희를 얼만큼 그려하는지 저희도 이제 그걸 보면서 얼만큼 그려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음. 깨닫고 너무너무 보고 싶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음.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더, 더 할까? 그래 <웃음> <해도> 되나요? <웃음> 그래서 너무 짧은 음. 것 같아서 좀 아쉬웠는데, 음. 그래서 오늘 뭔가 많은 걸 같이 할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빨리 블링크를 음. 보고 싶어요. 그냥 음.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다 친구들도 그렇게. 음. 친구들이요? 친구들? 멤버들도. <웃음> <웃음> 미안해. 나야. 미안해. 아 이렇게 처음 얘기해 준것 그러니까, 같아 가지고. 너도 처음 들어온고 기사가 저희를 친구로 생각해도 친구. 감동 오늘 좋아. 새로운 정소까지 약간 새로운 곳에서 감동을 찾았네요. 라는 <웃음> <다 멤버들. 웃음> 계속 친구들이야 아, 뭔가 설렜어요 <웃음> 우리 멤버들도 <웃음>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즐긴 만큼 여러분들에게도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다음에 우리 또 만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다음에는 부디 대면 팬미팅을 통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